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실을 티나지 않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음, 뜨개질을 하다보면 목도리를 길게 뜨, 뜨다 죠뜨 보면 실과 실 사이를 같은 색일 경우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어, 그럴 때 음,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서 묶어 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뜨고 나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별로 예쁘진 않죠 어, 그래서 이거를 좀더 예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게,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을 다시 연결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음, 한 6cm 정도 풀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실이 렇게 꼬임이 있어요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세요 좀 이제 제가 잘 보이려고 두꺼운 실로 했더니 어, 가닥가닥 여러 갈래 실이 나오죠 6cm 정도 풀어주는 겁니다 이제 손에다 놓고 뭐 젓가락이라든지 바늘을 이용해서 대바늘, 뭐 대바늘 이런 걸로 이용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다 전체적으로 실을 풀어줍니다. 이렇게 풀어졌죠? 여기다 두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연결할 실도 풀어줍니다. 요런 한 가닥 실이 여러 가닥이 모여서 합해져서 이렇게 굵은 실이 된 거거든요.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반 정도 잘라줄 거예요반 정도를 잡아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부분의 실도 반 정도를 잡아서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뒤두 실을 손바닥에다 놔주고 섞어줄게요. 이렇게. 잘 섞어줍니다.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손바닥으로 새끼꽃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. 좀더 할게요 음, 이렇게 풀리는 부분 없이 손에 좀 땀이 있거나 하시면 더잘 꼬이는데요 물, 물 같은 거 붙이신 후에 이렇게 비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은 더 비벼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. 티가 안 나죠. 한번, 한번 떠 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뜨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연결한 부분이 실을. 잡아서 뜨고 편물이 되었을 때 티는 안나는지 요런 부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지금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겠죠? 저 이런 방법으로 연결해서 목도리를 몇개 떴구요 음, 한 2년 3년 뭐, 세탁도 해가면서 쓰고 있는데 전혀 뭐 풀리거나 어, 하진 않으니까. 이렇게. 어, 제가 이거는 지금 실을 어, 연결하는 방법을 위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뜨지 않고 빨리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밑에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지금 실을 연결해서 뜬 부분인데 살짝 두꺼운 감은 있는데 떠났을 때 티는 안 나죠? 자. 이렇게 어, 키안 나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구요 혹시 뭐 이렇게 연결했는데 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뭐 중간에 어, 뜨다가 어, 사용하다가 어, 이 부분이 뜯어지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데 저는 음, 여지껏 한 2년, 3년 쓰면서 그렇게 풀리거나 하진 않았어요. 한데 이걸 이렇게 손으로 비벼 줄때 힘을 주어서 잘 비벼 주어야 하고요. 가닥가닥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잘 비벼서 이렇게 연결만 해 줬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해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